말디니 가격이 어떻게 됐냐? 말디니가 지금 현지로 봤을때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카는 솔직히 사기에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반면 그 전에 한번 말디니를 사기 전에 말디니가 어느 시즌이 제일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말디니가 세가지 시즌이 있는데 자 핫시즌, TC, 농협 현이들어 사람들이 되게 농협, 말디니, 팔카 만약에 걸린다든지 사면은 농협, 말디니, 팔카가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있으면 진짜 좋겠죠 급여 1 7에 수비 그냥 뭐 진짜 수비가 말디니의 오카랑 거의 비슷한데 그게 어 솔직히 있으면은 진짜 겁나 좋겠지 만약 농협 딱어 농협 8카짜리그 뭐야 만약에 카드깡 했었을 때 진짜 말이 있다면은 와진는나 같은 바로 쓰지 근데 안 뜨니까 문제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격 비교까지 다 해서. 그래서 농협이랑 tc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농협이랑 tc 솔직히 급여 다 계산해보고 했었을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자 4카 일단 속력이 1일 빠른거는 그다지 안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수비는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위치선정이랑 그 다음에 민벨 그 다음에 이제 수비능력들이거든요 제가 보는거는 거기라 그러, 그러고 그리고 자 키, 점프, 헤더, 몸싸움 저는 솔직히 이 세가지를 많이 봐요 수비 능력보다는 저는 헤더, 몸싸움, 점프 이 세가지를 주로 보는데 근데 솔직히 농협이랑 TC같은 경우는 급여 차이도 있고 하니까 좀 능력치를 능력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얼마나 잘하느냐, 일단. 그래서 위치 선정, 제가 터츠, 19터츠 반디크를 써왔는데, 그 선수가 위치 선정 좋았고, 속력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몸싸움, 수비 능력, 점프, 헤더, 그 다음에 강뚝. 어, 이건 없네. 강뚝. 이 썼고, 키. 점프 이런게 있었으니까 진짜 제가 썼었을때 수비가 진짜 말그대로 사기였거든요 어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써본 수비들 센터백들 중에서 제일 좋았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게 터치 반데이크 음. 그래서 몸싸움을 보고 이렇게 했을때 만약에 급여가 좀 안된다 좀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농협쓰는게 맞아요 어 말디니는 농협쓰는게 맞는데 나는 뭐 급여 딸리지않고 돈 된다 하면은 솔직히 저라면은 핫시즌 쓰죠 어 핫시즌이랑 시세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봐도 솔직히 하시라고어 말할 수 있어 침착성 몸싸움 이런 거다 떠나서 특징에 강도 있거든요. 음. 이거 하나로 솔직히 핫시즌 말디니가, 어더 좋다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까지 다 솔직히 제대로 봐달라 하시면 이거 이카로 보고 딱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몸싸움 솔직히 이쪽이 더 쎄도 솔직히 3차이 어, 차이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적다고할수도 있는데 솔직히 몸싸움 제가 봤었을 때95 이상부터의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90 이상부터의 뭐 3차이 4차 이렇게 난다. 이건 좀 많이 크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꽤큰 건데도 불구하고 왜핫이냐라고 한다면은 핫은 강뚝이 있고 민첩성 솔직히 1종도 이건 솔직히 별거없어 어. 없는데 어... 솔직히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파워에도 핫시즌이 좋은 이유 파워에도 되게 몸싸움 적으로도좀그고어 되게 좀 그렇네요 어. 만약에 이거 에 적응도 다 올리고 다 그렇게 본다 치면 5카 정도 될 거고 2카가 만약에 얘도 올린다 치면은 한 적어도 5카 아 얘는 4카 정도 되겠다 2카에서 했으니까 한 4카 정도에서 이렇게 되겠는 아이는 5카고 6카 되있구나 5카 6카 이렇게 되겠는데 어 거의 좀 크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큰데 음 그래도 역시 강뚝이 있으니까 어. <웃음> 강뚝 강뚝이 있으니까 뭐 핫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왜 계속 핫을 이렇게 추천을 계속 하냐 TC도 좋지 않냐 솔직히 TC 뭐 강철몸도 있고 헤더도 솔직히 뭐 강뚝 없어도 되고 급여도 애가 더 좋고 그런데, 왜,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침착성 내도 좋고, 그런데, 왜 계속 하시냐, 몸싸움도 4 정도 높은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완전.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쓰신대요, 어. <웃음> 그러면, 티시, 쓰신대요. 그냥, 솔직히, 다른 거는 몰라도, 말디니는, 농협, 말게 농협 팔카 두고 있으면 농협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농협 한6카7카 이상 있으면은 솔직히 말디니 농협 써도 돼요 농협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TC랑 핫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 이랬었을때 그냥 나는 강두 그런거 필요 없고 헤더 쓰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몸싸움이 좀더 좋고 수비능력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어 괜찮은 애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어, tc 쓰셔도 돼요. 급여도 21까지 있으니까 너무 좀 급여가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tc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급여도 남아 돌고 그렇기 때문에, 팟, 팟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 가격이, 옥하는 가격 얼마지? 비슷비슷하네? 어, 비슷비슷하구나. 여튼, 음. 그래서 저는, 핫을, 살려고 합니다. 애가, 어, 좀더 좋아보여. 음. 저는 그래요. 봐봐, 슬라임 테클이 111 넘어가잖아. 애 말고 오카 사면은, 진짜, 오카 샀었을 때, 능력치가 이 정도라니까? 거의 104에다가 진짜 미쳤어. 완전 히 반짝반짝거려. 야, 속력, 그 센터팩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와. 그, 음. 솔직히 말디니는 농협 빼고는 그냥 뭐비슷비슷한것 같아 솔직히 어. 핫이 제일 좋다고 하면은 제일 좋을 수 있는데 TC도 꽤 말디니가 잘 빠졌기 때문에 뭐 급여 되는대로에 맞추면 상관없을것 같아요 말디니는 누가 최고다 이런건 얘기 못하겠네